2리터를 한달동안 마셨을때 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음, 도전명은 매일 물 2리터 마시기 입니다. 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만 마실 수는 없고요 술이랑 커피도 같이 먹을겁니다. 그래서 시작일은 오늘 2019년 11월 2일부터 그리고 종료일은 한달 뒤인 2019년 12월 1일까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인데 오늘 날짜와 이 400ml라고 써있는 거는 뭐냐면 이 커브를 가지고 도전을 할 건데 이 컵에 딱 400ml 들어갑니다, 물이. 이 컵을 매일 5섯 잔을 마시면 이제 물이 2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물을 이 400ml씩 먹을 때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이 딱 400ml가 들어가기 때문에 컵에 꽉 채워서 2리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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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30일 동안 물 2리터 마시기 도전 과제를 완료해 봤습니다 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물 이외에 어,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다른 액체류를 절대 안 마신 거 아니고요 어, 커피 마시고다 마시고 하루에 한 3, 4잔씩 그리고 일주일에 어, 2회에선 3회 정도 술자리 항상 있었습니다 어, 할거다 했다라는 거죠 할거다 하면서 물 2리터를 한달 동안 마셨을 때 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음, 먼저 좋아진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음, 피부가 좀,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어 대변의 질이 좀 높아졌다고 할까요 어 그건 이제 당사자인 저만 아는 거니까 네그 부분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어 몸무게가 30일 동안 약 2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 만약에 네, 물 2리터 마시기 한달 이후 몸무게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kg 다른 분들처럼 그물 2리터 외에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뭐, 뭐 콜라나 이런 탄산음료도 안 마셨다면 더 빠지지 않았을까 어, 이런 생각을 좀해 보고요 음그 당연히 어, 안 좋았던 점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음, 우선 소변을 되게 자주 보러 다녔습니다 아, 음, 보통 평소에는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에 한두번 정도 소변을 봤다면, 음, 이 도전을 시작하고 나서는 한 여덟 한 번에서 한열번 정도는 좀 자주 갔던 게 조금 불편했다면 불편했던 거고요. 그 이상한 게 음, 퇴근하면서 버스만 타면은 그때부터 좀 소변이 좀 마려워서 어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막 어, 화장실로 달려갔던 어,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안 좋았던 점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어, 우선은 저의 최대 관심은 이게 진짜 실제로 물을 2리터씩 매일 30일 동안 마셨을 때 어,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정도 좀 다이어트가 될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었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는 어, 두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달 했으니까 한달더 해보고 어, 또그몸무게 변화를 조금 인증해서 영상으로 조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